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따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3월 토끼띠 운세를 갖다가 리딩 해볼까요? 첫 번째는 금전. 금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일단은, 뭐지? 어, 여러분들이 계획이 딱 섰으니까, 매, 어, 매, 완전히 그냥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달려가면서도, 그쵸,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사업은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게 아닌가 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그게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애정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에 와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애정전선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라고 봐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암튼 자,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 과도한 음주는요. 어, 지나친 음주는 몸을 해친다. 그러나 뭐, 큰탈은 없고, 어, 만족할 수 건강은 괜찮다라고 봐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보조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죠. 자, 금전은요. 어 지, 여러분들이 어, 어 지금 가만 보니까 음 돈이 피, 누구나 다 돈은 필요하지 누구나 돈은 필요한데 어 조금 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불리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합니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그 의지를 갖고, 그, 진짜 매진을 하는다고 해서 금전이 막 푹푹 들어오냐?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어, 그것은 아니지 싶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재정비? 재정비를 갖다가 갖춰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다라는 거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름대로 신중하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음. 어 여러분들이 그 지피지김은 백전백승인데 너무 오기 오기 어, 오,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오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오기로 밀고 갈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잠시 한 발짝 쉬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왜 어,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에 해야 될것 같다가 두세 번을 두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한 것에 비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소득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 아, 그 앞이 딱 클리어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요, 조금 그, 한 박자 늦게, 좀, 어, 좀 시작, 아 움직이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달려들어도 저기 막 일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욕만 아, 의욕 의욕만으로서 금전은요 되지 않아요. 금전 문제만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밥 먹고 일어나고 앉고 수고하는 건내 의지대로 될수 있지만 금전은 그쵸 그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어, 똑같이 똑같은 비율로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겠다라고 봐요. 음, 약간 부족은 하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 신중을 기하라 머리는 복잡하겠다라는 걸 생각이 너무 많다. 왜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달게들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어, 그, 그런 어떠한 음, 좀그 조금 일에 있어서 조금 투덜투덜 어 조금 음 불만도 조금 생기지 않는 시, 불만도 생기는 시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솔직히 사업하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요 금전적인 문제가 여기로도 이어진다. 사업으로도 이어진다 라고 봐요. 음. 어,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그렇지만 이어지지 않는 걸로 놓고서 리딩을 할게 왜냐면 회사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쪼들린다 라고 봐요 금전적으로 약간 안 풀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이번 달은 좀안 풀려요 꼬인다 라고 봐 음. 꼬이겠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꼬여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주도 많아요. 토끼띠들이 재주가 많아. 음, 왜냐하면 영리하거든요. 영리하고해서요 현실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맞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만큼은 너무 이제 하는 일이 조금 아직은 여러 토끼띠들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월달에 자꾸 꼬임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너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어 저기 뭐지 제한된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쪼달리기 때문에 너무 제한된 범위 신경 쓸 곳은 많은데. 너무 제한된 부분만을 갖다가 초중점에 두고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는 조금 신중히 하셔야 될것 같고, 예, 그리고 만약에 동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요, 동업하시는 분과도 사이가 그닥 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사건건 일이 제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뭐그쳐아요잘 되면 내탓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어, 이 새로운 일을 갖다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지지 껴지, 않아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음, 여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의존을 해서 어, 어, 뭔가를 갖다가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빌 언덕이 제대로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면은요 뭐 딱히 여기서는 뭐 사기를 당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렇지만 내가 그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타이트한데 일이 자꾸 꼬이니까 짜증을 날 수는 있겠다. 3월 달은 짜증나는 한 달이다라고 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다투지 말고 어, 여기서는요. 니, 누가 잘난 네가 뭐 잘했네, 잘못했네. 내가 더 잘했다. 뭐 네가 더 잘.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운에 따라서 일이 꼬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천천히 너무 좁은 곳만 보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애정운으로 가서, 어 애정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기막 전반적으로 금전적인 일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좀 짜증 나는 일이 많겠다. 짜증 나는 일도 많겠고. 아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애인이 없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상황에 누군가를 갖다가 어, 만나야 되는 건가? 음, 그리고 만약에 소개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개팅에서도 보면 사사건건 나하고 잘안 맞아 입맛서부터 하고 싶은 거서부터 어 저기 막 점심을 머지 걸걸 가자면 술을 마시자 그런다던가뭐뭐 뭐 나는 소주가 마시고 싶은데 양주로 마시자고 하던가 하여간 사사건건 의견이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만남에 있어서 좀 과소비를 갖다가 유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 결혼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조금 생활비를 갖다가 아껴 써라! 응,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얼마나 지금 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막다 사, 살려고 드냐, 막 이래갖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 이럴 거면 생활비, 저기 막 당분간 뭐, 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만원이든 3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야, 저기, 만뭐 당분간 150만원으로 살아라든가, 어떤 그 생활비 갖다가 줄이려고 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치.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사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 뭐, 여기서는요, 어 만약에 애인 관계라고 한다면은요, 연인 관계를 한 다음에 헤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어, 조금 성질대로 하지 말고 조금 죽여라 이 시기만 지나가면 은 어. 좀괜찮아그 연인 관계가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성질 죽이고 양보할 거는 양보해 가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재해를 바란다라고 한다면요 은 재해는 시기상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도 지금 이 지금 속이 시끄러운데 뭐 연애를 갖다가 새로운 연애뭐 재해를 갖다가 하고 싶겠어요 지금 골치 아픈데 응. 어쩌면 연애나 누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신이 도와서 그런가 응.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도 건강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거죠 다만 과음을 어, 과음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너무 집에서 늘어져서 자가지고 어, 늘어져서 자가지고 집안일이 조금 밀려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억지로 뭐 치우려고 들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그 과음 때문에 숙취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몸은 충분히 풀어줘야지. 지금 이, 이 생활전선에서 싸우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그 집안 조금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요 여기는 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 오기에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건강을 지켜라. 그리고 지나 친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거예요. 음, 너무 속이 상해도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어. 꺼지는 그 지점에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갖다가 지금서부터 잘해야 된다 이제 꼭지점을 이미 찍었다 이제 이제서부터는 제 슬슬슬슬 내려올 수도 있겠다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그 나이가 젊더라도 너무 매일같이 술 마시면 몸이 춥나요 여러분들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왔다 그러기 때문에 젊더라도 그치 지나친 음주는 삼가에 가시며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꺾이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만사 불여 튼튼이다 건강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 옛날 같지는 않다라고 나와요. 큰 문제는 없지만 옛날 같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조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 바, 저기 뭐야. 조금 삐그덕삐그덕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뭐다? 그치 병원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의사선생님의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하라. 근데 만약에 뭐하고 있는 위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저기 뭐 토끼띠 3월 운세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100% 맞지는 않아요. 제네랄이기 때문에 네,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어, 저기, 월별 운세는, 띠별, 띠별 월별 운세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니까 다음 달, 4월 달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